그냥 나 배달 일 할게 공부가 안 되잖아 병행해야지 그 말처럼 돼? 너 요즘 공부도 안 하대? 아 일하잖아 나 알았으니까 그만해 혜진아 내 네, 미안해 뭘 미안한데? 제가 너무 내 생각만 했던 것같아